제가 요즘 적혈 감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다크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도 이렇게 무섭게 하고 왔습니다. 좀 신기한 게 이렇게 신라스테이 안에 있어가지고 뭔가 연말에 호캉스 하는 기분도 들고 좋은디요? 안에 조명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한 대. 여기 소품 이렇게 있고 완전 단촐하게. 20분 정도 촬영할 수 있게 해놨어요. 토이몽을 네, <웃음> 정해주셔가지고, 끈 족박하긴 합니다. 어라. 이 반역 원에 비해서 반역 을한 시간 을 하면 거의 아트 니까 그럼한 시간 반을 이렇게 하 잖아. 응. 벌써 연말이여가지고 이렇게 오월도 그 행사들이 개최를 하잖아요? 올리브영 페스타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은 울량페스타를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머리도 못쓰고 코트도 있고 저 요즘 목도리 바나클라바처럼 이렇게 그냥 진짜 칭칭칭 다 감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행사부수도 구경하고 신나고 친구랑 밥도 먹고 그렇게 해 생각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 이거랑 이게 뭐가 다르지? 맞아, 맞아. 이게 노아씨고 아 이게 조금 더 뭔가 고형이야 오서 두피가 많이 불러요 탈모는 안 음, 전체적으로 좀두피에 뭐 환경도 좋고 고갈의 굵기도 괜찮아요 이런 매번 얻을 수 없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단백질을 채워주는 거다 보니까 수분 공급에도 이런 거원활하게 되고 약간의 용감이 들고 있 이거 가져갈게요. 아, 예쁘다. 지는거예요 아, 네. 잠깐만, 지금, 콜 하러 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제가 뻐햇 네, 이럴 때 구경하고 싶어요. 예쁘다. 햇빛도. 대가... 진짜 커. 아, 뭐야? 파란색. 아, 네. 마스카라네요. 오! 오케이. 오우. 오우. 아니면 망할 것 같긴 한데 원래 1등 상품인데 오늘 경품이 다 소진되어서 네? 1일분입니다. 그래 네. 나 근데 되게 운 좋지 않아? 아까부터 계속 1등이야. 헐 봐봐, 헐. 와, 우길 잘했지? <웃음> 팬답게. <웃음> 작은 <무잖 neuroscience> <때도> <Benedettiah> 날에는 애기 때는 연봉 보면은 너 우울했는데 1년 지났는데 아 <오래> 아 래도너무 진짜 열 이런 일 너무 많이 겪었 나 요즘 진짜 늙었는지 소화가 잘안 됐나? 나막 열한 시밥 먹으면은 한네시다 시까지 배가 안 고파. 학원 갔다 와서 열한 시 열두 시될 때쯤에 좀 배고파. <목소리> 어제 올리브영 페스타 갔다가 받은 거를 쭉 꺼내봤는데 저는 한 시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도 진짜 엄청 많지 않나요? 제가 또 어제 당첨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꼽는 쪽쪽 다 1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브러쉬 세트도 새 거로 받고 이건 로맨립 쿨톤이라고 이거 주셨어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쿠션 이건 웨이크메이크 마스카라인데 포장을 진짜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어브랑 닥터포에요 이번에 이렇게 어워즈 수상을 해가지고 기획세트 새로 나왔다고 챙겨주셨는데 제가 이 언어브 헤어팩은 진짜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집착 헤어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쓰면은 진짜 비포애프터가 되게 극단적으로 단기간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본품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크오일 에센스 샘플까지 들어있는 요런 구성입니다 이거는 탈모 샴푸로 유명한 닥터프 에어 폴리젠 샴푸인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탈모 콘텐츠 올렸다가 구독자님이 이거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한달 써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그 두피 각질이랑 탄력이 엄청 개선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거품도 되게 잘 나고 향도 좋은 편이고 여기 이렇게 엠블럼 많은 거 보이시죠 얘가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대요. 그래서 얘도 어워즈 수상 기념으로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대용량으로 판다고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화장품이 잔뜩 늘어버렸어요. 이거는 유즈부스 갔다가 받은 꽃인데 이거는 따로 화병에 꽂아둘려고요. 예쁘다. 이렇게 화병에다가 잘 꽂아뒀고 요거는 작년에 산 크리스마스 오르골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연말이라서 넣어놨다가 다시 요렇게 켜봤습니다. 올해는 트리는 따로 하지 않으려고요. 트리 해놓으면 진조가 너무 물어뜯고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게 약간 트리 같으니까 이걸로? 그냥 떼우는 걸로? 요렇게만 해놔도 연말 분위기가 났으면 좋아요. 오늘은 친구 촬영을 도와주러 강남 스튜디오에 출근을 합니다 밖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눈 색이 입었어요 진짜 완전 한겨울이요 이렇게 일찍 집을 나가보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가 퇴사했다고 해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연말이니까 진짜 격일로 약속이 계속 잡히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친구도 만나주고 이래야 연말 분위기가 딱 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퇴사 축하파티? 나이 더듬이는 왜이 길이에서 더 잘하지 않는 것일까 화장품 생기고 뭐 했어? 뭐 했어? 진도 진짜 많이 컸죠? 볼 때마다 크는 것 같아 안돼! 귀여워! 맛있겠군 나의 브이로그에 나와도 돼? 네 자기소개해줘 그래, 내가 여기에 이 채널명 이렇게 띄워줄게아 여기다가? 너. 안녕하세요 저. 아 <웃음> 귀여워. 조금 밝게 설정돼 있는데요.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언니? 아니, 없다고 할 때마다 계속 뭐가 나와가지고, 아니, 찾아보기 전에 언니한테 말하길 잘했던 생각했어. 야, 나울지로 해. 맨날 이렇게 해민적이 많아가지고, 응? 응. 이렇게 별표예요. 질문 카리를 잡아 단계가 <웃음> 아, <귀여워. 난> <웃음> 계획층 같지 않아. <웃음> 이... 뭐야 화이프라인 귀여워. 다 내가 다다 얘기해줄게. 그냥 이제 모든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완전 새로운 세계 같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수익 창출하는 건 얼마 안 걸리는데 그 수익이 내가 원하는 그런 정도의 그 크기가 될 때까지는 솔직히 나한 1년 걸렸거든 그래서 나는 1년 동안은 진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봉돈 그냥 다 쓰면서 그냥 파이프라인 늘리는 것거 집중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버리고 막 이랬어 근데 하나 좀안 좋은 거는 나는 진짜 엄청 만족하다 내가 소리해서 시간도 진짜 많아지고 예전보다 여유도 많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아직까지 좀 그런 시선이 있어 근데 어디가서 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어저어느 회사 다녀요? 이게 있잖아 음, 어? 그냥 프리랜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 프리랜터시구나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호텔지 단가 후로치기 막치원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음, 거 음. 용돈 버리는 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아, 사람 근데 그건 뭐 너무 무례하다 그때 진짜 무례한 말인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 못하고 나이진 걱정해서 그거 진짜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도 모르 근데 좋은 게 이것도 질리면은 다른 거하고 이것도 다 질리면 다른 거하고고 근데 거로워요 혼미는 게 있거든. 하고 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네? 그그 같은 인 완전히 어그 다음, 다음 질문그 재능 판매가 크몽 관련된 어. 거가 엄청 많았어 근데 봤을 땐 수익화하기는 진짜 진짜, 진짜 쉽고 음. 빠르게 할수 있는데 음. 단서를 높이기가 음. 쉽지가 음. 않아요 그치? 오늘 음. 저렴한 게많아어 근데 내가 했던 거는 브랜딩이 좀 지금 당장 수익화 시키려면 은 그리고 경험 쌓기에는 좋은데 그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이거 아마 지칠 것뿐는은본데니 음. 음. 시간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크몽을 하는 거가 제일 중에많